안녕하세요 모험가님들 럭키웨이 여정 MC 레이랍니다 하이달 연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비하인드 씬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거는 일단 제가 메인으로 할 모바일 무대 일단은 다섯 시까지 대본 연습을 할 생각인데 사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또 막상 리허설 들어가거나 라이브 시작하면은 조 떨릴 것 같아요 Are you planning any holiday-related events like a Santa Claus world bus? 반갑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은 조금 한숨 고를 수 있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방금 리허설이 끝났고요 앞으로 다른 리허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<웃음> 일단 너무 힘듭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진짜 본 행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깜짝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라이브에서 봐요. 안녕. 검사는 모델이냐고요? 안녕하세요, 무언가님들. 아끼위요정 MC 레이라니다 자, 이제 맞죠? 행사가 한 7분 정도? 8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 여기 앉아서 대기석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what what was it, sir? i wasn't. I, I have no idea. What Did it say something in English? 조금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간발의 차로 일찍 끝났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캐스터를 하려고 세르비앙 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정말 하루가 길면서도 또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까 되게 짧네요. 원가밴들 도 재밌게 지금 행사 즐기고 계신가요? 네, 저희는 글로벌 캐스터룸에.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달 연회를 마치고 이렇게 아까 좀 화려했던 파란색 드레스에서 평범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차를 얻어 타고 일단 회사로 갈 예정이고요. 아, 오늘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모험가님들이 그렇게 참여해주신 덕분에 제, 저랑 에이든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끝까지 방송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두 함께해 주신 모험가님들 덕분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집에 얼른 가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지우고 오늘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험가님들도 안녕히 주무세요. 고맙습니다.